반갑습니다. 와치비입니다 보통 입문용 기계식 시계를 사람들이 추천할 때 세이코5나 세이코 저가 기계식 시계를 추천하는데요 시티즌 시계에서도 괜찮은 입문용 기계식 시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시티즌 시계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시계를 개봉하겠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이거를 가위로 좀 뜯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시계 이름은 시티즌 NH8350-59L입니다. 네, 시계 스펙을 좀 살펴볼게요. 이 시계의 어, 케이스 사이즈는 40mm 이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약1 어, 1 5 6mm 그 다음에 무게는 음, 풀코일 때 그러니까 이 마디 여기 시계 마디를 하나도 안 빼고 쟀을 때 120g대 중반 정도예요 근데 정말 왕손목이 아닌 이상 시계줄을 조금 빼잖아요 그런 경우 한 110g대가 되지 않을까 예. 110g대 한 초반이요 그 다음에 어, 러브 사이즈는 요 길이가 이제 러그 사이즈 인데요 시계줄 너비 이게 20mm 정도고요그 다음에 이 시계 끝에서 이 끝에까지 제 엄지손가락 끝에서 이 끝에까지 요 길이를 러그트러그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 46.3mm 뭐 반올림화면한 46mm 정도 되겠죠 예 네. 어, 시계 외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 인덱스는 로만 인덱스와 바 인덱스가 겹쳐져 있죠 12나 2, 4, 6 이런 데는 로마 인덱스고 1, 3, 5, 7 이런 데는 바 인덱스를 넣었죠 다이얼 색깔은 어, 되게 깊은 딥블루 색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 표면은 오톨도돌하게 표면을 좀 가공을 시켰네요 어, 그 다음에 뭐 핸즈는 투핸즈인데 여기 이제 이게 야광이 돼 있어요 야광 밝기는 물론 다이버 시계처럼 아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밤에 어느 정도 볼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야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데이트고요 어, 초침 가는 걸 보니 당연히 예, 오토매틱이죠 어, 무브에 대한 얘기는 오토매틱 무브 이 시계에 들어간 오토매틱 무브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시계줄은 1, 2, 3, 4, 5, 6, 7 예, 유광과 무광이 섞여있는 예, 7연줄이구요 예, 솔리드줄이에요. 깡통줄이 아닌. 어, 이 가격대 세이코5시계는 보통 깡통줄이 많은데 얘는 예, 솔리드줄이에요.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표현이 어, 잘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가공이 잘 됐어요. 어 유광인데 유광이고 무광인데 무광이고 그 다음에 껄끄러운 데가 없어요 이 시계줄 이렇게 바깥쪽 보통 굉장히 저가 시계들은 마무리 시계줄 마무리가 거칠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럽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시스루백은 아니고요 뒤에 예, 사진은 따로 찍기에는 좀 뒤에 스티커 가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사진을 찍어도 좀잘 안나와요 스티커 때문에 근데 뒤에 보면은 오바라고 해서 방수가 오기압 이라는 거를 표시되어 있습니다 음, 이 시계에 들어가는 무브먼트에 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계에 들어가는 무브는 어, 시티즌 8200무브고요이8200 어, 무브는 어, 육진동이에요 초당 6번 이 초침이 따다다닥 다 움직이거든요 1초에 이렇게 보시면은 1초에 6번씩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리저브는 45시간 4 5시간이고요 어, 수동감기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어, 수동감기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핵기능은 없습니다 핵기능은 없고요 아까 제가 어, 시계의 옆모습을 좀잘못 미쳐서 옆모습을 좀 미칠 텐데요 이 옆모습 보면은 여기 유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광 그래서 가공이 참잘된 시계 같아요 예 어, 시계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용두를 2단으로 뽑을 수 있거든요 일단 1단으로 뽑으면은 날짜와 요일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를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내리면 아 지금 2단으로 뽑혀져 있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뽑으면 일단은 뽑고 나서 용도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날짜가 가죠 밑으로 내리면 그럼 위로 올리면 당연히 이렇게 요일이 예 바꿀 수 있죠 요일이요 이게 하나는 영어로 되어있고 하나는 이게 아마 스페인어로 되어있을거예요 이게 스페인어일거예요자그 다음 시간 조정하려면 용도를 이렇게 2단으로 뽑고 네, 이렇게 돌리면 되죠. 지금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초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어, 핵기능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이게 초 시간을 조정할 때 초가 멈추는 것들은 보통 핵기능이 있다고 하고 초가 안 멈추는 것은 핵기능이 없다고 하는데 뭐 이게 핵기능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시계 쓸때큰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예 시계 조작법을 설명했습니다. 자이 시계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어, 말씀드릴 텐데요 음, 이 시계의 가격이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10만원대 초반이거든요 10만원대 초중반 근데 이게 세이코5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얘는 세이코5 저가에는 없는 수동감기가 돼요 예, 수동감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세이코5 시계들은 보통 깡통줄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솔리드줄이에요. 그래서 착용감이 더 좋아요. 나중에 제가 깡통줄과 솔리드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도 어, 리뷰를 할텐데요. 깡통줄이 왜어 좋지 않아요?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깡통줄이 가볍 가벼, 무게의 면에서 좀더 우위는 있어요. 무거운 거 싫어하는 분들한테. 근데 착용감이 왜안 좋냐면 깡통줄은 얘 같은 솔리드줄은 이렇게 많이 꺾이거든요 시계를 이렇게 꺾을 때 근데 깡통줄은 아무리 많이 꺾어봤자 한뭐이 정도 더 이상 안 꺾여요 그래서 손목에 착 감기는 맛이 안 나요 착용감이 그래서 좀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여러분들 그 시계 실제로 보면은 사진이랑 좀 많이 달라서 조금 실망한 적도 있을 거예요 보통 시계는 눈으로 직접 실물 보고 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얘가 동영상으로는 좀 표현이 안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진짜 만냄새가 좋아요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사이즈가 40mm 인데요 참 40mm가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손목이 작은 사람들한테 40mm는 그렇게 커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손목이 좀큰 분들한테도 어 40mm가 작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40mm가 황금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계가 의외로 잘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네, 가성비가 좋은 시계인데 그래서 어 시계를 기계식 시계를 입문하고 어 입문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세이코5도 좋지만 얘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도 괜찮은 시계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하러 갖고 나왔습니다. 예, 제 시계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